아미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 오늘 학교에서 배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의 인공지능 수학 선생님 보다미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완벽하게 도와주니까요. 보다미는 인공지능 수학 튜터로서 모르는 문제를 간단하게 사진만 찍으면 단계별 풀이식과 이해하기 쉬운 학습자료들을 보여줍니다. 보다미와 채팅을 하면 보다미는 질문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자동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다미는 선생님께 물어보듯이 질문하면 개념 설명, 문제풀이, 학습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힘든 궁금한 문제는 간단하게 사진만 찍으면 오케이. 손으로 쓴 글씨도 사진만 찍으면 보담이는 필기체를 인식하여 문제풀이를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담이는 서술형 문장제 문항도 척척! 문장을 빠르게 인식하고 이해하여 정확한 풀이식을 보여줍니다. 보다미는 단순히 문제에 대한 답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의 풀이법들을 보여주고 또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와 이미지들로 이해를 돕습니다. 보다미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통해 쌓인 빅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 콘텐츠를 제시하여 나에게 딱 맞는 수학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보담이는 학습 결과에 따라 심화학습을 위한 고난이도 문항 제시, 이해를 돕는 멀티미디어 영상 추천, 단계별 퀴즈 제출을 통해서 학습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또한 나만의 대시보드로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 성향, 수준, 장단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내가 스스로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인공지능 수학 튜터링 서비스 보다미는 개인, 기관, 학교 교육청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에게는 포트폴리오, 오답노트, 학습문제지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콘텐츠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원과 같은 민간교육기관에게는 프랜차이즈, 기관 맞춤 커리큘럼, 학습지 제료 독서실 제휴 등을 통해 프리미엄 콘텐츠를 서비스합니다. 지자체 등 공공교육기관에게는 교과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실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 그리고 지자체의 학습센터나 공부방에서의 공공교육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다미는 전문화된 인공지능 시스템과 만족도 높은 교육 콘텐츠로 최고의 수학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지원하고 스스로 즐기며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합니다.